발목이 안다쳤어힐1 다쳤으면... 플리 2 보드 슬라이드 이거 해보려고 했는데. 뭐야? 되게 되는 거 아니야? 뭐짱무서 뭐야? 뭐야? 왜? 지금 여기 데크 보면 여기 거의 부러졌어 어떻게 하지? 하다가 부러질 것 같은데 하게탔 어？이게 결국 되 네？예, <웃음> 한번 더와 이렇게 바로 된다고？그러면 진짜 한 번만 더, 한번더타 세기, 세기 박자. 결국 보드가 부러지기 전에 내가 먼저 탔다 거의 <웃음> 와장난 상태고 이 그냥 누르면 부러지겠는데 하지만 나는 버킷리스트에 하나가 해결됐군 플립트 보드 슬라이드 아 확실히 그런데 확실히 보호대, 보호대 끼고 타니까 뭔가 진짜 발목이 뭔가 텐션감을 더 이렇게 흔들리고 밸런스 잡고 해야 되는데 그냥 둔탁하게 그냥 벅 이렇게 고정되는 느낌 발목이 오대 때문에 탔다 라고 하기엔 좀 뭔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느낌상 발목이 발목을 딱 잡아 주니까 접질릴 그런 그런 두려움이 일단 없어져 가지고 더 격하게 시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도 <웃음> 타긴 탔어 그래도 탈 때마다 하나씩 늘어가네 다음에, 다음에 또가요 안녕